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카티아 BOM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단품 모델링을 이제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셈블리를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구축하지는 않겠고요. 이를 약간 변형한 다음에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든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가져다가 BOM 형식을 만드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저장을 했고요. 이거를 약간 치수를 바꾼 다음에요. 이거는 50을 하고요. 요거는 35, 예, 120, 하고, save as 하겠습니다. 자, 요 이름은, 뭐, 언더바 01로 하죠. 다시 한번 바꾸죠. 한 32, 25, 예, 85, save as, 0 1로 하겠습니다. 색깔도 좀 바꿀까요? 이 색깔은 요기로 하죠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하셔야 60 여기는 음, 35 여기는 150 색깔도 파트바디의 색깔도 좀 바꿔 놓죠 save as 네. 03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왕 한거 깔끔하게 하죠 스트럭치에0 1 이었죠 색깔이 똑같으니까 색깔도 좀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웃음> 좀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품을 여러 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다 닫고요 탐색기 한번 열어볼까요 자스트럭치 해보시면 요렇게 몇개야 이렇게 4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어셈블리 해보도록 하죠 파일 뉴 어, p r o d u 로들어와야 겠죠 오케이 일단 프 r o 티 여기도 a s s e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BOM에는 대부분 이제 단품만 이렇게 표시되는데 a s s e m 파일까지도 BOM에 표시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BOM a s 블리 어떤 BOM 정보도 이런 식으로 아까 단품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그냥 프레임 a m e 아세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save as 저장부터 먼저 하죠 s t r u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고 부품을 가져와야겠죠 요지스틴 컴포넌트 누르시고 여기 찍고 그러면 s t r u 에 있는 요 4개의 파일을 열기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에 맞춰서 가져오니까 그렇죠? 자이에 지금 파트넘버가 이제 똑같아 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부적인 이름이 똑같아 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이름만 같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어, 어셈블리에서 문제가 안 생겼냐 그렇진 않죠 어, 이름도 제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 블락 놔두고요 블락 1이 있죠 요거 프 r o 티 e r t y 들어오셔 가지고 언더바0 1저장하고요 2번도 따로 열어가지고 프로프티 02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파일 이름만 다르면 문제 없겠지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요 내부 이름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자, 03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저장 자 이제 다 됐죠. 02, 01다됐고요자 예, 어셈블리 조립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existing c o m p 누르시고, frame a s s a 찍으시고, 요네 개의 파일을 열기, 가져오겠다. 그럼 문제가 안 생기죠? 자, 한꺼번에 이게다 겹쳐있으니까 좀 그래요. 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죠? 폭발을 시키는 거죠. 네, 간단하게, 요거 explore 가지고, a p 라 l 누르겠습니다. 자, 요정도를 이렇게 폭발을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yes. 스케치가 다 보이니까 좀 그렇네요. 그렇죠? 자, 이거 한꺼번에 감추는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웃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 스케치 하이드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 익스트랙트 이 부분 같습니다 요것도익 스케치는 스 아니고요 익스트랙트 아까 추출했던 거 그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하죠 자요거 스냅 걸고야 마우스 오른쪽 예 찍고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보기 좋게끔요 짚고 이렇게적당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스냅 끄고 빨간점을 잡고 가운데 빈 공간에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스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 단품별로 지금 어떻습니까 속성이 다 들어있는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도면 작업을 할때 BOM을 뽑으면 다 되느냐 다는 그렇진 않습니다. 어셈블리에서 어떤 식으로 BOM 정보를 뽑아낼지를 미리 정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analysis에 보시면 bill of material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에요. 칸이 지금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a s s e m 내에 서브 a s s e 쭉 있고 막 구조가 좀 복잡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 칸이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요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define format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셔 가지고 요 상단에 여기에 뜰 부분 지금 표가 두개 만들어질 거예요 만약에 어, 어셈블리 어 밑에 또 어셈블리 있고 어셈블리 밑에 또 어셈블리 있고 막 그런 식이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 여러 칸이 있을 거고 당연히 요것도 여러 여기 한 세트라고 보면 여러 세트가 있을 수 있죠 자자 자 그러면 위에 건 어떻습니까 뭐 수량 파트넘버 타입 그렇죠 리비전 쭉 있어요 요거 놔두겠습니다 밑에 부분을 좀 고쳐보죠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퀀티티 수량이랑 파트 넘버 있는데 여기 내리시면 우리가 정해 놓은 정보들이 쭉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거누르셔 가지고 다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면 파트 넘버도 여쪽에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어, 타입이 있고요. 파트 넘버가 없나요? 아, 여기는 표시가 안 되네요. 파트 넘버 여기 자동이로 아, 참 이미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요거 좀 위에 갖다 놓죠. 예. 이거 찍고, 얘 찍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근데 이거를할 때마다 정의하기는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dd, 누르셔가지고, 이름을 새로 주시면 됩니다. new format,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의된 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분이 질문하셨던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단, 어셈블리 단품에서 속성 정의하고 어셈블리에서 이제 BOM을 만들고 도면에서 이 BOM 정말 뽑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엑셀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드로잉에서 작업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어셈블리에서 작업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Save As라고 있습니다. Save As 누르시고요. 그러면 Structure에다가 텍스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HTML 파일도 있고 엑셀. 어, XLS 타입이죠 어, 그 최신버전 2010인가요 뭐13이런 같은 경우는 XLSX 라고 붙는데 거는 2007 버전부터 2000 뭐, 그쵸? 2003에서 2007까지의 어떤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잡으시고 자 뭐랄까요 네, BOM x 셀 이라고 하죠 이렇게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어셈블리 하고 BOM 요 형식을 만들었죠 요 형식으로 해서 요렇게 엑셀 파일로 추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자 컴퓨터 지금 이상이 있어 가지고요 엑셀 파일을 직접 실행을 한 다음에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 내 컴퓨터에 어디 있나요 지금 트럭져 있죠 보면 BOM 엑셀 열기해 보면 요런 식으로 정보가 뽑아져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위에 테이블이고 여기 아래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필요없다 그러면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고 요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형식을 보기 좋게끔 맞춰주면 되겠죠 자뭐 간단히 바꿔볼까요 한10 정도로 하고요 가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따닥 하셔가지고 맞춰주고요 요것도 이제 열을 쭉 잡으시고 더블클릭 됐죠 요거는 조금만 줄이죠 위에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위에 거는, 일단, 음, 지울까요? 예, 네, 지워버리겠습니다. 필요없는 열, 같은 행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가만 정리를 하고요. 따닥, 따닥,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테두리, 한번, 다른 테두리 스타일로 해볼까요? 뭐, 엑셀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보기 좋게. 자, 바깥쪽으로는 요 가지고 한번 치고요 안쪽은 요 가지고 한번 치고요 자 붉은 선 가지고 여기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조금 모양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좀 좁네요 조금만 들리죠자 이런식으로 정보를 빼내시면 되겠죠 그렇죠 진하게 좀 진하게 하고요 색깔도 빵빵한 색깔로 <웃음> 아닌가요 예, 네, 이런식으로 엑셀 파일로 뽑아 내시면 됩니다 계속 하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엑셀 파일로 쉽게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변경이 되면 이 변경된 사항이 엑셀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연동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더 저장을 하셔야 돼가지고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네요자 그렇게 해서 어 어디까지 했죠? <웃음> 예, 제가 까먹었는데 자 어셈블리 하는 거 그리고 어셈블리에서 어떤 BOM을 정의하는 거 그리고 BOM 정의된 이 BOM 형식에 따라서 엑셀 파일로 내보내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분이 요구했던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엑셀 파일로 내보내는 거 있죠? 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저기 비어 드로잉 있죠. 드로잉에서도 이거를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